레코드를 하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하시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어, 그 <웃음> 라이브를 하려고 저희가 거의 한 40분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40, 한 5분 정도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 이게 실패했을 다 뭐, 그 구글 행아웃도 잘안 됐고, 그리고 뭐, 스카이프도 잘안 됐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사정상 어쨌든 어 사정상 일단은 진행을 하기도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녹화를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비디오로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지금 라이브로 오시는 분들은 같이 이야기 끝나 끝날 때쯤에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어, 오늘은 이송민 씨가 그 노션 노션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 특별히 그뭐 메모를 하고 코딩 같은 거 공부할 때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할 때 했었던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좀 공유를 해주실고 주실 거고 그리고 이게 좀 괜찮으면 저희도 뭐 카페랑 같이 연동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응.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파라메틱 디자인 이런 용어에 관련된 부분들 리서치 하신 분들 조금 이제 이야기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아뭐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끝나고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같이 질문 나눠도 괜찮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이수민 씨한테 그 질문을 드려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잘 들리시죠? 네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이수민이라고 하고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네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있고 뭐 난준님 채널도 보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네, 저는 어, 난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노션을 3개월 전에 5월달에 무료 플랜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 너무 좋아서 되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리면 일단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좀 장단점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점이라면 어, 첫 번째로 되게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블록 개념이라서 문단을 편집한다든지 뭐 사진을 넣을 때뭐 에디팅 할때 되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에버노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에버노트나 뭐 트렐로 같은 생산성이 있는 메모 앱 같은 것과 더불어서 조금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해요. 뭐 해시태그 기능이라든지 뭐 마크다운이라든지 하이퍼링크 이런 기능들을 되게 쉽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에 어, 대한 용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알라라는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과 스터디 를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가 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면 여전히 용량이 좀 많아질 때뭐 실행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또 아무래도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내부적으로만 뭐 정보가 공유가 가능하다는 좀폐쇄성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쓰고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쓰실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화면이 보이시죠? 네,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코딩이나 어떤 소개를 들을 때 시연을 하면은. 로러하면서 이해하는 게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일단 노션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팀 위키 프로젝트 노드트를 작성하는.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바람 아, 소리가 들래서 네. 아마 아, 네. <웃음> 네,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좀만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팀 위키로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도 이렇게 테이블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진행 상황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엑셀 파일처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들 관리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노트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을 개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홈페이지에서 사인업을 지메일로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팀으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템플릿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뭐 개인 플랜으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 시기 조금 막연하신 분들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아이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커버도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디폴트 이미지가 워낙 예뻐서 제가 꾸미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 페이지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이퍼링크 말고 마크다운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뭐 헤드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블렛에 대한 것도 자동완성 기능이 들어서 리스트.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고 슬래시를 눌러서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페이지화든지, 투도 리스트라든지, 뭐 페이지라든지 투덜 리스트라든지 텍스트 블렛 리스트, 토글 리스트, 인용문, 뭐 디바이더, 페이지 연결, 뭐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할 때 이런 기능도 있고 페이지 블락 외에도 뭐 특히나 뭐 방정식 같은 거 적을 때도 되게 편리해요. 여기 노션이 LaTeX 라이블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방정식 같은 것을 기입할 때도 좀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거좀 쉽게 쉽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테이블로 목차 같은 거나 목록들 뭐 엑셀 같은 파일들도 만들 수가 있고 특히나 구글 캘린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캘린더 기능도 있어서 일정 관리하실 때도 되게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 <웃음> 안될 수도 있고 필요하신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에보노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보노트라든지 아니면 원노트같이 노트를 이제 편하게 쓸수 있는데 편하게 쓸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름에 같이 와서 작업을 할수 있고, 스터디 그쵸. 같은 거, 코딩 같은 거, 뭐, 수학, 뭐 숙제를 내거나 이런 거할 때도 어 같이 쉐어하는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가 이제 뭐 과제 같은 거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쵸. 하는 거죠. 그 o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share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i 스에 n 련 b s 을 썼을 때도 카페에 링크를 올려댄 적이거든요. 저렇게 링크를 올릴 수도 있고 사람을 초대해서 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에디트나 뭐정보 n k to the l i 능이 to t 보 e link to the link to the link to the link to the link to t 바로 link to t h 아까 되게 사용이 편리하다고 했는데 이미지 같은 걸 넣고 싶을 때도 에 되게 편해요. 이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쓴글 같은 것들도 이제 그그 그 다른 쪽에 쉐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그 다른 다른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 이 노션 웹상에 있는. 글들을 노션으로 가져올 때깔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 보지는 않은데 그 페이지에서 글들을 다 가져오고 싶을 때는 그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유용한 그 아카이브가 되겠네요. 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룹적으로도 그렇고 연결됐나요? 인터넷이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도, 네. 편하게, 편집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대한 조절도, 훈련을 하고 있고, 캡션 같은 거달 때도, 뭐, 어느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연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스터디에서는, AAG라는 교재를 가지고 매주 한참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스오퍼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컴포트를 누르면 된다 이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좀 이론적인 공부도 하고 그래스오퍼에 대한 언론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재를 선택을 했고 예시도 되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의 정부는 이런 식으로 챕터마다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을 페이지에 작성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되게 쉽게 가져올 수 있어서 저번 모임 때는 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리가 가능하고 리서치한 내용들, 개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 이런 식으로 유크리드, 비유크리드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매주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한 것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고요. 또뭐 작업물, 다른 분들도 멋있는 작업물들이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어, 하기도 하고요. 어 죄송한데 잘안 들렸어요. 아 <웃음> 결국 얘기했다. 지금 네. 이게 클릭 클릭하면 계속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네, 네다 연결이 되 있는 거죠. 마치 일식처럼. 그렇죠. 노션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 안에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하. 통화... 여기 그 알라스 노션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다 공유된 거죠. 그래서 뭐 스테이저에 대한 분들 약간 핀렉이랑 뭐 에버노트랑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합쳐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말씀해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인 것 같은데 막 생각하고 있어 이게 그쵸. 어느 쪽으로 캐라글라이즈해야 이렇게 안정적일까 마음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 네. 같아요 아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출석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네. 체크가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그 코딩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코딩 공부하는 게 저도 공부하는 중이긴 하지만 컴퓨터에 대한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분 코딩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에서 30분 코딩이라는 코너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협업이 되게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다가 뭐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타이핑트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궁금한 점을 올리시고 댓글로 서로 의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카이빙 동시에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사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거 만약에 다운받을 수 있나요? 네. 다운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이게 네. 익스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있네. PDF 나뭐 HTML. 이랑 아. 면 t 아마 i n g to export that. I'm going to export that. I'm going to export that. I'm g o i 가몇분 계시는데 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박주 o i 나 네, 아키텐더 분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일단 자세한 시연 영상 어, 그냥 이게 구조적으로 뭐 어떻게 아카이빙 하고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자, 새로운 앱으로 다가오고는 있는데 어, 좀더 어떻게 자세히 활용하는 거를 어, 어떻게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네. 자세히 활용하는 거.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배운 다음에 실습해보잖아요. 실수, 그런 것처럼 일단 깔고 한번 아무거나 해보는 거. 네, 예, 뭐 개인적으로 투두 뭐 리스트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과제 <웃음> 같은 것들일부러 이걸 한번 인보이드 해본다던가 근데 되게 이렇게 포텐셜은 있어 보이네요. 우리가 작업할 때좀컨스티스터하게 네, 그리고 이거를 약간 웹페이지로 만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미키처럼. 아직 저는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이게 패셋성이 문제라면 뭔가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공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옥.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어에 대한 차이인데요. 컴퓨테이션널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 파이매틱 디자인, 전니티 디자인, 알고리즘 디자인 이 차이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묘한 뭐 컴퓨테이셔널을 활용한 디자인은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저도 명확하게 설명 하고 싶어서 찾아보게 되었고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메트릭이라 함은 매개 변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스도퍼로 넘버슬라이더로 정류면체의 도형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파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캐드나 뭐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객체 자체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에 대한 기록이 없고 주변의 시스템 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만 있다. 자 들리세요. 저도 잘안 들리는데 인터넷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우리 수민 친구 다시 들어오면 여기부터 설명해달라고 해야겠다. 지금 수민 친구 사이드에서 인터넷이 약간 커넥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네, 네.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음, 들리세요, 수민 친구. 수민 씨 들리세요? <웃음> <웃음> 스미시 사다 있어요 링크 크레스호퍼 네, 나무 같은 네. 것을 네. 사용하면 들리세요 들리세요 <웃음> <해주세요? 웃음> 네네네 어 화면 다시 공유해 주세요 이, 이 커넥션이 워낙 안 좋았어서 네. 어디까지 들으셨나요 어 저기 지오메트리가 여기 예,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파라메트릭 예이 부분부터 네. 해 주세요 네. 제가 편집할 때, 이 부분. 아... 네. 파라메틱 디자인이라 하면 정의가... 정의는 들으셨죠? 네네. 네. 캐드 얘기까지 들었어요. 명령어들. 딴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CAD나 이런 데서는 좀 없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런 파라메틱 디자인은 좀더 시스템적으로 디자인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파라메틱 디자인을 하면 많은 디자이너분들께서 이렇게 비정형적이고 좀 화려하고 패턴이 있는 디자인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 간단한 정류면체 뭐 내지는 직류면체를 디자인할 때에도 이렇게 변수로 조정이 가능하면 이것을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네티브 디자인이라 하면 생성적 제네티브 자체가 생성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디자인을 위한 여러 개의 옵션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목표 설정을 하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을 하고 디자이너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네티브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선택, 찰스 그러니까 다윈의 자연 선택과 조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고 그 유전자가 계속해서 살아남고 번식하고 생존하는데 매런 것처럼 디자이너가 설정한 목표 값에 맞는 것들을 컴퓨터가 생성을 하면 디자이너가 선택을 하는 거죠. 어,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 하면 여전히 좀 수동적이고 디자이너의 개입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면 제네레티브 디자인은 좀더 자동적이고 어, 디자이너가 어, 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좀 예측이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좀 불명확하기도 한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드림캐처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드론을 디자인할 때에도 뭐 코스트는 낮추고 뭐스티브데스나 뭐 이런 펑션 같은 것들은 조금 더어 최대로 하고 최소 투자 최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바로 명령어들에 대한 집합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파이썬 스크립팅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알고리즘의 디자인, 컴퓨테이션널 디자인 이렇게 큰 덤주 안에 파라메틱 디자인, 제네틱 디자인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스터디원 분들과 되게 많이 해봤을 때 각각의 경험이나 뭐 배경에 따라서 정의내는 게 되게 달랐어요. 실제로 뭐 다른 논문을 찾아봐도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아키텍처, 디파이닝 파라메트릭 제네티브 앤 알고리즘의 디자인 이런 페이퍼를 보아도 이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범주를 저랑 좀 다르게 설정하시거든요. 제네티브 디자인 안에 뭐 알고리즘의 디자인이 있고 알고리즘의 디자인은 좀더 알고리즘과 결과물에 대한 트레이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네트 디자인은 약간 L 시스템이나 뭐 셀룰러 오토마타처럼 그 관계성이 모호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 간에 어떤 소통의 에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디자인하는 게 지금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디자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좀큰 차이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모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드리게 되었어요. 어또 다시 또 다시 지금 인터넷이 상태가 아니에 안... <웃음> 저는 좀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분의 생각이 궁금까지 들었거든요. 네 들리세요? 네 저도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끝이세요? <웃음> <지금> 안에... <웃음> 네 네. 네. <웃음> 아, 네. 어, 다른 분들 생각 어떻게 하세요? 어, 어떤 생각? 하세요? 어, 저, 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음. 네, 네, 네. 네, 이제 그 용어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발제를 던져 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정의도 해 보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단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뭐 각자 그뭐 어떤 영역에서 이제 단어를 정의할 때그 정의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어 사실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주, 다르잖아요. 그 방향이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용어적 정의가 부족한데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더 확고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나 그런 부분에 대, 대해서 사실 그 먼저 이렇게 계속 공부해 오신 그 이남주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한 분야의 어떤 건의자 정도 되시는 분이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이제 두루 쓰이고 있는 어떤 정의가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네,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어, 누군가가 하고 있겠죠. 예, 네, 누군가가 정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위가 있고 뭐, 그게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어, 올바른 정의를 내려 주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의는 이미 존재하고 꼭 건축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이제 그, 미리 쪽에 선두주자로 나가 있는, 뭐, 수학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 현업에 있고, 아카데미에 있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게중심의 차이로 익힐 수 있다. 가령,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건데, 어, 용어, 용어에 용어, 어 대한 파해를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서로 같은 얘기라고 고개 끄덕이지만 다른 언더스탠딩이 있고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와 버리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파라메틱 나온 이슈 세가지만 놓고 보면 그, 그, 그, 음, 파라메틱 디자인 같은 게 물론 제가 이제 그 수민 씨가 발표를 하고 이걸 제가 뭐 크리틱하고 이런 위치도 안 되고 이렇게 할수도 없겠지만 그냥 질문 주셔서 제가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뭐 전에도 비디오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파라메틱 디자인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던, 알고리즘이 디자인을 하던,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엑스큐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릴 때, 뭐, 뭐, 엘시스템 얘기하고, 막 이런, 알고리즘이, 응조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도, 결국 거기도 파라메터 쓰거든요. 결국 거기도 파라메터 연결해가지고, 한다고, 결국엔. 그럼 어느 강조점을 둘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파라메틱 디자인 자체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 제네이티브 디자인 자체가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알고리즘 디자인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어, 일단 10분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 우리 이거를 이어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녹화하는 거니까 제가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예, 10분은 좀 너무 짧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어 다시 전화 다시 이거를 보낼게요 이 멤버 이대로 네, 다시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처음 처음에도 저도 막 이제 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이거 말을 잘못하면 또 여기저기서 공격 당할 수 있어서 악플 달리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무게 중심의 차이를 볼수 있다 어떤 거 하든 다 연결이 되거든요. 파라메트릭다 써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파라메트릭을 좀강조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면 그걸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이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지네릭한 어떤 제너레이티브한 알고리즘을 썼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파라메트릭을 쓸 수도 있고 그걸 트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알고리즘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보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특정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나물의 그답이고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강조점이 차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따라 그게 의미가 있는다는 생각도 솔직 해요.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의미는 있는데 어, 다른 부분에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갔을 때 생활하는 방법들 그걸 대학교 유형들 나눠나 막. 예? 예를 들면 얘는 뭐 도서관에서 뭐 이런 유형 이런 근데 그유형대로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다 대학생이고 내가 다 학생이 이 유형은 한쪽으 언제든지 할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단계에는 어떤 것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되요 분명히 하지만 어느 단계 넘어가면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그래요. 수민씨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디자인을 혼동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이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으니까 그에 거 대한 한마디의 정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아요 저도 되게 동의하고 정리 잘 해주신 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약간 좀 강조점의 차이 우리가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할때 가장 약좀 파라메트릭하게 접근해 보자 그럼 대충 뭐, 머리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그죠? 요거는 조금 좀제너이티브하게 접근해 보자 라든지 네. 그런 식 어떤 강조점을 둬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텀들은 없었나요? 다른... 어, 박주환 친구 잘들리니 아니요 저 끊깁니다 수민 친구가 지금 약간 터질 분들께서 말씀하셨으면 되는 상황인데 아, 잠깐 만 끊겼어요. <웃음> 수민 <웃음> 친구, 수민 친구 중간에 끊겼나요 아, 예, 다시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재채기세요 이제. 네. 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먼저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을 순서를 나누신 분도 계셨고. 디자인 역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다고 그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알고리즘의 디자인이 필요로 하는데 <웃음> 어, 갈수록 변수를 설정하는 파이리틱 디자인이 전부 중요해지고 그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변수 설정하는 것도 컴퓨터한테 맡기고 전열틱 디자인으로그 중요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그 하신 분도 계셨고 <웃음> <웃음> 네네네 그건 네, 되게 좋은 전략을 프레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간 <웃음> 되 아, 죄송한데 말씀 안할 때는 미필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민 친구 네 백그라운드 막 이것저것 들려 와서 어쨌든 네어네 어, 네, 물론 이거를 기간이나 그러 그러니까 어떤 걸 평가할 때 어떤 프레임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으로 보던 아니면 작업의 어떤 진척 속도라든지 역사적으로 보던 그렇게 보면 분명히 단서들이 있고 그 단서라는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 키워드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 그 우리의 시, 신이찬 형이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이분 생각도 한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이닝 되고 계속 지금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키 텐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너무, 그,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시리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은 그냥, 그냥 일단은 그냥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정리가 좀 분명히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정리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도 이야기 해보고, 저사람들 이야기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네?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런 관점에서 나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게 셋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네, 어,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자, 우리 그 아키 텐더브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 지금 우리 그 소민 친구께서 그 정리해 주셨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거 나눌 만한 게 있나요? 그래서 막, 음, 네. 마이크를 언니트하고 하셔도 될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찬이 형께서 들어왔어요 시찬 씨께서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 수민 친구께서 수민 씨께서 아저이거부터 수민 씨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 다음에 알고리즘 i 디자인 파라메틱 디자인에 대한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그 아키텐더 씨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희찬 씨한테 어 마이크를 넘겨서 들어보도록 해봅시다.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만약에 아키텐더 분께서 <웃음> 죄송합니다. 아키텐더 분께서 시간이 걸리시면은 그 신희찬 씨께서 마이크를 언미트 하시고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켜주세요, 형. 그냥 <웃음> 카메라 켜주세요. 아,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 지금 바깥이라서 <웃음> 지금 예, 예, 내 얘기가 들리나요? 들리고 있어요, 네네. 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이동 중에 이걸 켜가지고 죄송한데 아, 아마 네. 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으셨나요? 네, 그러지 않아도그 포스팅하신 그거 관련돼가지고는 네, 저도 읽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혹시 말씀 나누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거 관련돼서 또뭐 추가적인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사실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네, 지금 얘기를 하고 계는 계셨는지... 하고 있었어요. 아, 형형 그형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형 생각 좀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뭐 어떤 죄송한데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요? 그뭐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질문은 네 질문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못 들어가지고 질문은 딱히 없고 그냥 그 패러메틱 디자인, 뭐 알고리즘 핵 디자인, 네.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어, 디자인을 형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좀 같이 소개해줄 수있는요아 글쎄요 뭐 일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거를 뭐 굳이 구분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어떤 A라는 프로젝트 에 어떤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뭐 그거를 어떤 그말 그대로 세 부분을 나눈 영역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한다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그 뭐랄까, 이피션시라고 해야 되나? 효용성 측면에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지네릭하게 만들 거고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 파라메터리, 파라메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파라메터가 어떻게 보면 드리븐 하는 거니까 그 파라메터가 과연 어떤 파라메터인가? 예를 들어 뭐 협, 어떤 협업을 위해서 다른 디서플레이에서 오는 파라메터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어널러시스 툴을 돌리기 위해서 뭐 파생적으로 만들어야 는 파라메터인가?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네릭한 건 항상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지네릭한 거는 되게 뭐랄까 그냥 되게 플랫폼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지네릭한 부분에 녹아져 있는 것 같고 파라메트릭한 부분은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특성화되는 파라메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뭐 어느 정도 따로 좀옵티마이즈를 하거나 따로 빼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제가 볼 때는 되게 정리를 해주신 거 보면 되게 개념적인 부분은 되게 클리어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목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되게 지네릭하게 남길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을 파라메터로 할 것이냐. 되게 파라메터라는 거는 되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없던 파라메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파라메터랑 B라는 파라메터를 어느 순간에 합쳐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그, 변동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네릭한 어떤 프로세스의 바탕을 둬야지만 전체적인 게 크게 그 요동치지 않으까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갈수 있는 되게 중요한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해한다는 라 것부터가 아마 그거를 이제 앞으로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건가. 예를 들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개인이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틱 뭐 어떤 알고리즘이나 툴 자체도 내가, 온, 내가 세워놓은 트럭처에서 나만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쉐어를 해야 되는 흔히 우리가 쉐어드 프라메라로 말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나눠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런 개체들이 갖고 있는 지네릭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파라미터들을 서로 쉐어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파라미터 뭐랄까, 제가 뭔가 이렇게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니까 되게 좀,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혐업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파라메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나누는 파라메터들 그리고 각각 디스플린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측면에서 어널레시스가 됐든 뭐, 뭐 시뮬레이션이 됐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네릭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게 좀 그 변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의 어떻게 보면은 어, 경험치나 아니면 스킬 셋이 조금 더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걸 이렇게 구이제 입장에서는 구분을 지는다기보다는 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좋은 양념들 양념들 그 재료들 개념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이해가 <웃음> 이해하시겠게 어렵게... 나중에 안자도 계속. 아이고 제가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자도 요몇주 동안은 제가 사실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아마 지금 이번 주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런 파라메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을 제가 뭐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 자도 남주 씨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뭐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돌아오는 주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됐든 저도 좀 참여를 좀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의 것들이 좀 쓰이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여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맨날 우리가 그아 죄송해요 <웃음> 헐떡이면서 전화하게 되네 그프로세스를 프로, 갖다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자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좀 부담돼서 항상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안 되면은 뭐 녹화를 안하든 한이 있어도 우리끼리라도 한 번쯤 그런 미팅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럼 남주 씨랑 한번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예를 들어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드리는, 부, 보여드릴 리는보여드수 있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실제 프로젝트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지는 어떤 어떤 그 흔히 말하는 파이미트 디자인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할지 그런 것 측면에서 보여드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보여드리게 되니까 그게 그래도 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되게 원체 여기 제가 이렇게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보면 되게 일반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들 전문가신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을 또다시 중원보원하기보다는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들 이제 관점 보시는 부분들이 다르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서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정리형의 그 갖고 있는 정리 네. 좀 셰어해주셨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이게 하면 사실 그나마 그 밥이고 뭐 여기서 그거라든 저기서 그거라든 뭐 동, 동일한 거고 근데 이제 강조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좀페라메트릭 하게 가자.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램입니다 옵티마이제 하자. 어떻게 옵티마이제 할까? 페라메트릭하게 가지 뭐. 사실 그거 아까 디, 오토데스크 디자인 그, 드림캐쳐 그 만든 분이 제가 선배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었어요. 그분이 이제 해서 했던, 했던 게 뭐냐면 은 그게 페라메트릭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스트 많이. 아리형 네, 그런 거죠. 그, 그 아폴로 13호가 이제, 그때 저희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들었던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폴로 13호가 이렇게 지구에 거의 열몇배 떨어진 달 탐사를 갈 때,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테나가 과연 어떤 형태일 때 가장 수신율이 좋냐. 안테나가 세 개쯤 되 애들이 서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페라메트릭을 돌려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줬던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모든 인더스트리에 들어갈 만한 이그잼플들을 보여주면서, 거기는더 다른 페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죠. 가령 뭐, 머티리얼. 머티리얼이 만큼 들어갔을 때, 비용은 어떻게 되냐. 강도는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그걸, 그걸 리발류할수 있는 페라멘터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할때 뭐, 제너리 투어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페라터트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강조점의 차이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이면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부분에서 어 다른 기존 알고리즘과 다르고, 이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디자인이겠죠. 아이디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게 현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예, 요즘도 뭐 아카데믹, <웃음> 죄송해요. 요즘도 아카데믹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정리가 스스로 다돼 있겠죠. 돼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크게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이거는 뭐뭐 뭐 되게 서카스틱한 프로블럼이야 뭐 머신러닝을 돌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되게 디터미스틱한 거야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약간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결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할때 이제 어떤 용어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반에 이런 언더스탠딩을 갖고 이런 이런 차이점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어, 한 건데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 너무 좋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얘기 도 들어보고 아,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결국에 희찬님하고 남준님하고 공통적으로 좀 비슷하게 말씀하신 게 프로젝트의 목표나 뭐 디자이너의 뭐 의도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중요점이 되는 게파라메트이냐 제네티브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크리미널 음. 트 그, 네. 그 중요한 게 그냥 <웃음>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 어떤 강조점을 줄 거냐. 이게 저는 음. 그게 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키텐더 친구 준비 됐나요? 아 들리시나요? 네아 네네 아그 저도 처음에는 어 PDA DGD 이야기했을 때그 다양한 사람 만났을 때 에비스를 사용하시는데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할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민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피비, 그러니까 파라메트리 디자인을 검색하면 그러니까 패널링 뭐 디자인 이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그, 그 다양한 그좀 지오메트리 디자인 부분을 조금 이거를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빗도그도 매개변수를 변경하면서 툴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빗도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패널링이 파라메트리 디자인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색깔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그 수민님이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에 주제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논문을 읽었을 때어 느낀 점은 사람마다 이제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도 다른 분도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네 라이브 방송에서 아 라이브에서 아주에서 말씀해주신 남준님 흔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성이나 업무 방향성의 의도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그 만약에 그네 패널링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더 제가 말씀드리기에 만약에 그걸 만약에 예를 가서 예를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되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페피싱에다가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패널 그리드를 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언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게 레비스는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뭐어댑티브 컴포넌트가 됐든, 아니면 일반 레비스 패밀리가 됐든, 내가 뭐 어떤 레퍼런스 플레인에 해당해가지고 정해진 어떤, 뭐랄까, 파라메틱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주, 그 디파인되는 그런 지오메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말 그대로 디자인 서페이스가 바뀌었을 때, 뭐 그런 파라메틱 패널 패턴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이제 말 그대로 파퓰링되는그 패밀리 자체가 업데이트된다던가. 그 프로세스 자체는 되게 파라메트릭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게하면서 그냥 그게 그런 식으로 모델링 돼가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파라메트릭한 연결고리에서 파플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제 그말 그대로 모델링된 그 지오메트릭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뭐 뭐랄까 컨스트럭트빌리티라고 해야 되나? 실제 페브리케이션 되고 공사 현장에 가지가려면 그걸 갖다 고스란히 갖다가 정말 그 그려놓은 그 대로 그려질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패널의 타입이나 이런 걸 정할 때도 뭐 평판이다, 아니면 뭐 원웨이다, 투웨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목표치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뭐 시공 오차가 됐든 아니면 패브리케이션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허용 오차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파라미터 파라미터링 모델링 자체에다가 시공 오차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A라는, A라는 서페이스가 변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바뀌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측면은 약간 지네릭하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링 모델 자체는 되게 파라메틱한 모델인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그런 이피션시, 정말 현실적인 그런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거요 패널이 있는데, 두개 패널이, 뭐, 예를 들어, 양 변의 길이나 이런 각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 한 5mm 차이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른 패널로 봐야 될 것이냐, 같은 패널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것도 평판이냐, 원이냐2이냐에 따라서 그 톨러런스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허용 우리가 같은 패널이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보나 그걸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상당히 지네릭한 부분에다 우리가 담아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패널을 갖다가 어떤 평면을 갖다가 패널라이제이션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할때 어떤 식의 톨러런스나 그런 그런, 뭐, 그런 허용 오차 같은 것들 그것도 어떤 제3의 프레메터로그 지네릭한 부분에 이제 인풋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파라메트틱한 모델 자체를 말그대로옵티마이저을를 통해서 어떤 파라메트틱한 모델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3D 상에서 그려내는 파라메트틱한 모델이라는 것과 실제 시공에서 만들어놓은 모델의 그 간극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조율하는 부분을 그런 지네릭한 어, 어 어프로치에다 담아 놓으면 어떤 형태의 파라미트틱 모델이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지네릭한 부분들을 계속 돌려가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에 있는 파라메틱한 모델이라는 것 보다도 사실은 후자에 있는 그 지네릭한 부분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효율을 높여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서스테너블하게 디벨롭을 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파라메틱 모델이라는 거나 파라메틱 디자인이라는 거볼때뭐 모델링을 측면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패널링이나 이런 모델을 볼수 있는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안, 안 한다는 라것 자체를 그냥 다 파라메틱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과 어떻게 좀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한 저도 그런 부분들은, 들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파렌트 모델에서 변수, 매개 변수 자체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허용 오차들, 물론 이제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다 인베디드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합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최적화할 거냐. 지난번에 그 우재영님 보여주신 것처럼 지네릭 알고리즘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조여그 뭐랄까 테스트하고 그거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은 되게 지네릭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파르메릭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구현될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구현되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믹스를 하고 운영해가냐. 그그 안에서 어, 프로젝트가 계속 변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갖다가 계속 다른 환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네릭한 게 계속 바뀌어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계속 그 이베일레이션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죽 테스트하는 측면에 어떤 그 플랫폼이 바뀌어 버리면 그 전에 거와 내 지금 현재 거를 어떤 게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효용성의 측면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네릭한 부분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얘가 지금 이 프로젝의 트 형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웹피 패널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웹피 뒤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럭처가 더 뭔가 뭐 밸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들은 다 그런 후자에 있는 되게 진네리한 부분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말이도 어려웠는데 <웃음>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아마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의리를 조금 더 이해가 될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어... 그러면은 얼초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눴나요? 뭐또 추가로 이야기하실 부분들 있나요?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승민 씨니까 승민 씨 어떻게 좀더뭐 같이 디스커션 할 만한 타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조율을 하는 게 이제 제네릭 디자인. 이라고 치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 그 일반화 시키는 것보다 그한 부분에서, 예그한 네, 어,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계속 지금 예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이건 이거, 이거다라고. <웃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좀표현하더더 네. 더 심플하게 하니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막 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거는 되게 물리적으로 인과관계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되게 파라트틱한거란거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 그, 그 무게중심이 움직여가면서 근데 내가 여기서 걷을 때 어떻게 걸으면 내가 힘을 좀덜 쓰게 걷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걷게 된다던가 이거는 어떤 파라트틱한 그런 메커니즘을 보, 더 측면을 더 하나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내가 디자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더디네릭한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걷을, 걸을 때도 쓸수 있고 뛸 때도 쓸수 있고 뭐 심지어는 다른 형태의 동작을 할 때도 쓸수 있는 되게 그런 원천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네릭하다고 보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잠깐 잠깐 여기서 약간 용어를 약간 저걸 하고 가면 형제너릭이에요 지네릭이에요? 형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 왜냐면 형, 되게 예, 제너럭티브라고 많이 말도 하는데 되게 글쎄 지네릭이라는 표현을 하면 좀더 광범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네, 뭐 쪽에서 지네릭이라고 하면 일반화시키는 그런 게좀 있거든. 좀 약간. 그렇죠. 버리면은. 뭔가 원천적인 개념의 것들 적용하는 기술들을 말하는 측면의 것. 하이레벨로서 해놓고 응. 여기서 그큰척처를 만들어놓고 실제 콘크리트 혹은 인리멘테이션할 때는 이제 그거를 솔리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지네릭. 저 아까 전에 미팅을 하나 했는데 그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지 않는 친구랑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네딕이라는단어쓸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킨다.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면 되게 스피스틱한 프로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로블럼이 있잖아요. 마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처음엔 되게 스피스틱하게 일단 개발하는 게 맞고, 그게, 그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는 단계에서, 이제 그 전에 또 프로젝트에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좀 헷갈렸고 어쨌든 얘기하는 건 제가 이, 이해는 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찬 씨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하나의 면을 말씀해 주시는 이 지금 어떤 진그니까 제너레이티브 혹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어떤 스텝들이 있는 거야. 되게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 G W 베이 s 이나 이런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프린트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요요 요, 요거 요거는 다이아몬드는 if 구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 알고리즘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라메트릭하게 접근한다 하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라든지 어떤 파라메트릭 파라메트릭의 relationship, dependency 아니면 interaction을 전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제너레이티브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해결할 때 구현할 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 때도 쓸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 옵티마이제이션 할때쓸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어떤 머신러닝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도 그 파라메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트레이닝시켜서 한리데리트 해보자 이럴 때도 파라메트릭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조점의 차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어, 생각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다들 가리키면 다들 봐야 되는데 손보지 말자고 이그 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뜻이 있듯이 어떤 얘들그 예들, 얘들이 <웃음> 얘가 나왔을 때그 얘들이 하는 그 방향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그얘 예, 예, 예 자체를 보고 아 이건 이거에1대에매치해버리면좀 약간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10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음, 전네이 그, 디자인으로 최적화를 하고조율할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제제로한 제작한 제작한 알고리즘에 한소개한소개도도작한 제작한 제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희찬님께서 프로젝트를. 아, 네, 그 예. 네. 저도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저희들 하는 것들이 되게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그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로보틱스나 이런 데처럼 하이레벨로 하지는 않아서 사실은 되게 뭐 예를 들어 뭐 지네릭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많이 파퓰까좀 쉽게 쓸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그런 분 분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뭐 어떤 지네릭 지네릭 알고리즘에도 되게 여러 지네 릭알고리즘들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어프로치를 갖다 사용을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해드릴 수있을요 네. 우리 그김지현씨께서좀 약간 늦게 들어셨는데 우리가 8분 뒤에 이제 끝이 납니다. 저희가 사실 라이브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수민씨랑 스민, 스민 저랑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줌 미팅을 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녹화를 편집해서 이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이렇게 뭐 크로징 멘트 같은 거 수민 예, 씨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발표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이론적 인 이야기도 라이브 때 난주님하고 회찬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네, 아니 뭐뭐 하면 좋죠 저도 하면 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고 떠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 어, 약간 그, 좀 그렇게 있죠. 네, 하여튼 그, 모난도에 정 맞는다고 <웃음> 그냥 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한국적 문화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냥 어떤 내내 내 개인 얘기를 하는 건뭐 내가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인 자리에서 디스커션 한다는 부분들에서 어떤 내가 의지를 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이게 맞고 틀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국적인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웃음>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끼리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저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도움이 될것 같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요즘은 솔직히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나도 한국에 있을 때 학생 당첨 공부할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참 도움이 되지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뭐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이일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지금,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의미가 굉장히 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한번,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 뭐, 건축 이런 거 말고요. 어, 제가 얘기한 건축은 건축 t h e 라든지 되게 웰 well 디파인된 그 건축 디 r e 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 말고, 우리끼리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민 친구도 어떤 부분들 어떻게, 뭐가 궁금한지, 어느 부분이 현업에서 실무에서 혹은 아카데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 나 다음 주에 혹시 누가 이렇게 지금 뭐 리스트업 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맨날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기는 좀뭐여서 진짜 그냥 우리끼리 정말 클로즈서클에서라도 발표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나온 예를 들어 그럼 파라미틱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만 몇개 해서 너무 또 길게 막쭉 발표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한두 개씩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들 뭐 프로젝트 소개보다는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련된 얘기들만 몇개 던지고 그리고 나서 저도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뭐 짧게 뭐 완전 뭐 그렇다고 무슨 프레젠테이션 한다기 보다는 뭐 하나 이렇게 던져놓는 측면에서 얘기하기 어떻게 보면 뭘 하나 던져놓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뭘 하나 준비해 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미트 됐었어.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코드포 디자인 그룹에서 우리 그 승민씨께서 아, 되게 재밌는 카픽을 정리를 해주시고 어,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특별히, 어, 학생분들 중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죠? 책에 나와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네, 이런 용어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부분 부,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들 꼭, 이 용어 아니더라도 한번 나중에 또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발표를 하던,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던 편하게 발표할 때부담스러우셨어 시간 많이 쏟았어요? 발표 준비할 때? 아니요,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 부담같이... 어, 워낙에 야가고싶었는 때, 주제였으니까 표현도 네, 많이 쓰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아. 네네. 네. 네, 누가 뭐라 안해. 네, 괜찮다. 다 괜찮다. 중요한 건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음. 드리고 아. 특기뭐또 딱히 할말 없으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이때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남준이 저 의견이 살짝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뭐 한국적 문화에서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게좀어 뭔가 말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이런 저희가 디스커션 한 거를 이제 어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시면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어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 굳이 그렇게 올리지 않더라도 어 이렇게 스몰 토크하는 그것도 괜찮 이런 토픽 토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어 스몰 토크 형식으로 디스커션 이루어지는 것도 어 굳이 올리지 않고 누구한테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시를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어, 우리끼리 녹화 안하고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스테더스 업데이트 같은 거할때 그럴 때 같이 네. 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건 어쨌든 제가 이래서 나가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듣고 이걸 가지고 또 계속 할수 있게 나가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 아 네네. 꼭꼭꼭 약간만 네, 이해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떤 문화인지. 높아심해 네. 하도 <웃음> <웃음> 항상 조심해야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웃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어, 주주말에 네. 일요일 오전 오후 오후죠. 네.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이거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일단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못뭐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찬영.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네.